공룡하세요. 이비1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0년도 2학기 첫 레슨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아이고 우리 초보 골퍼들을 위한 과정이네요. 어, 첫 학기의 옥스윙 1 과정이에요. 옥스윙 1 과정은요 아, 공을 좀 때리기 어려운 분들 아 이거, 이거 공을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좀 본능적인 움직임 본능적인 때리는 능력, 스트라이킹 능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레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막, 우리가 레슨 보는 것들이 전부 프로들 따라는 그런 레슨이었는데, 아, 옥선생이 등장해가지고, 옥스윙 원해가지고, 오른손, 오른손으로 확 때리래. 그러니까, 공이 너무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관적으로 느낌이 딱 오니까, 옥스윙이 여러분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옥스윙 원에 대해서 아는 분들 즉 오른손 스윙이죠 이 오른손 스윙을 아는 분들은 지금 뭐 옥스윙 원 또는 투로 가서 지금 레슨을 받으시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옥스윙 원 오른손 스윙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이냐 뭐 이해 이해가 뭐 중요합니까 실제로 저한테 레슨 받는 것처럼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매주 월요일 오전 6시에 영상이 나갑니다 그리고 아. 어, 일반 영상도 함께 나가는데 모두가 볼수 있는 영상은 5분 남짓 때는 요점 정리 그리고 실제로 레슨은 드라이버 에서부터 웨지까지 쭉 돌아가면서 어떻게 친다는 걸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프로그램은 실제로 어떤 연습 어떠한 과정으로 내 몸에 익히는 게 좋느냐 연습을 훨씬 더 강조한 그런 느낌으로서 레슨을 진행할 거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긴말 필요합니까? 우리 오리엔테이션도 받고 그리고 첫 번째 옥선생은 실제로 레슨을 어떻게 할까? 너무 궁금하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레슨을 시작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어, 뭐, 셋업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죠. 모든 뭐, 프로들이 보통 대체로 이렇게 레슨을 합니다. 공 위치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백스윙은 어떻게 하고, 뭐, 탑은 어떻게 하고, 다운 스윙은 어떻게 하고, 뭐, 여기서 뭐, 모양은 어떻게 하고, 그립은 어떻게 하고, 공은 어떻게 하고. 그런데 저도 그런 과정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떠한 스윙을 가졌던 간에 혈도를 먼저 뚫어놔야 됩니다. 혈도를 뚫어놔야 돼요. 그래서 어,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진행하는 그런 방식은 뭐냐면 양발 사이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유효 타격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른발과 왼발 사이의 공간. 왜냐? 우리가 골프를 한 손으로 쳐요, 양 손으로 쳐요. 그쵸, 양 손으로 치죠. 그러면 양 손으로 칠때 우리가 손이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손이 함께 연합을 해서 가장 좋은 스피드를 낼수 있는 구간은 발과 발 사이예요 그리고 뭐 위에서 아래로 할 때는 이 어깨와 벨트 선이라고 제가 어, 어떤 레슨에서 굉장히 이 사각형 구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스윙원 이라는 건 오른손으로 치는 스윙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그냥 냅다 질르세요 냅다 질르는데 오른손은 어떤 느낌이냐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느낌이고 왼손은 아래서 에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왼손을 신경 쓰지 마시고, 위에서 밑으로 그냥 갔다가 쥐어 박는 그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셔도 돼요. 다만, 땅에 너무 의존을 해서 꽉 박는 그런 느낌은 안 됩니다. 근데 오늘은 어드레스도 안 가르쳐드리고, 셋업도 안 가르쳐드릴 거예요. 뭐만 가르쳐드릴 건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했던 그 스윙 방식으로 해서, 스윙 방식으로 해서, 그, 여기에서 이제 그 공이 있잖아요. 공이 있으면, 양발 사이에 있는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두셔야 돼요. 공을 갖다 어디다 두냐면 옥스윙 원을 여러분들 이 지금 배우시는 거잖아요.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셋업은 알려 드리지만 오른발 안쪽에다 두시는 거예요. 오른발 안쪽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첫 시간을 갖다 셋업 레슨을 해 드리면 그냥 셋업만 하고 끝난 거잖아요. 공도 못쳐 보고. 그럼 일주일 어떻게 기다려? 그래서 공을 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은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이제 칠 건데 제가 발과 발 사이가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공을 오른쪽에다 두고 그냥 확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놀래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유효 타격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서운 쪽에 가서 확놀래키 거예요. 호 하고 놀래키는 거예요. 자 봅니다. 이 앞에 카메라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잡은 간에백수윙 이렇게 들 위로 들어도 돼. 그리고 뒤로 들어도 돼. 일주일 동안 무슨 훈련만 하냐면요. 이 공이 있으면. 오른손으로 확 때리는 거예요 자 봅니다 이제 발과 발 사이에만 저는 관심이 있어요 이 바깥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들어도 완전히 여러분들 볼때 완전히 이상하죠 자 봅니다 이렇게 들어도 이런 식으로 치는 연습을 하는 거고 또 그립도 잡을지 몰라도 이렇게 막 띄엄띄엄 잡아도 되죠 근데 흉내는 내세요 어떻게 잡는지 여기에서 그냥 굳이 찢어필편 뭐 없겠다. 완전히 밑으로 가도 이런 식으로 해서 힘내를 내고 발과 발 사이에서 확 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때 본능적인 움직임을 살려줘야 돼요. 저한테 근데 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는 어디다 힘을 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건 필요 없고 발과 발 사이에서 가서 이렇게 해서 놀래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땅에 무조건 쥐어박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닥을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 레슨 중에 긁어치기라는 게 있는데 무조건 꽝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이런 소리를 듣는 정도의 높이로 공을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수행 형태막 이렇게 서도 돼요 이렇게 서도 좋으니까 이번 주는 대신에 오른손으로 공을 오른쪽에 놨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들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친다고 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옥스윙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른손이 주가 되는 겁니다. 12주 동안. 아셨죠? 일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멤버가 아닌 분들은 그 발과 발 사이에서 착착 채는 그러한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멤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드라이버에서부터 우드, 유틸, 아이언, 웨지까지 어떠한 연습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영상 이어갑니다.